ISTJ는 상대방과 의절하기 전약 3에서 4에 카운트한 후 가차없이 진행합니다. 상대 입장에선 갑작스럽거나 전혀 예상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ISTJ는 이미 상대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때 ISTJ의 손절 카운트를 회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 평소와 다른 ISTJ의 표정을 살핀다. 만약 밖에 있는데 평소와 달리 ISTJ의 표정이 어둡다면 분명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포커페이스여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서히 낯빛이 어두워집니다. 이땐 빠르게 ISTJ에게 상냥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2. 실수했다면 빠르게 사과하고 주워 담기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ISTJ도 사람이기에 그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과하지 않으면 ISTJ는 폭발합니다. 그러므로 실수했을 때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ISTJ는 진정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으로 2번, 3번 연속 실수하면 ISTJ는 대폭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ISTJ가 폭발하기 전 상대가 미리 일렉스시키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i s t j 와유아 인신고 하시 기울기 원해내 i s t j 월 Vlog, ASMR Doon. Total Negaji Benefit You'll New Leel Suitsubnader. Uchuk San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se Yo.